터미네이터 1과 2가 사라 코너의 연대기였지만 사라는 진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항상 누군가의 어머니였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사라 코너와 새로운 주인공들에게 전작에는 없었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현재 시간대에 남아있던 또 다른 터미네이터에 의해 존은 제거당하고 이후 사라는 기존의 보호자 역할에서 벗어나 터미네이터 사냥꾼 세라 코너가 되죠. 그리고 데니와 그레이스에게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를 낳을 자궁 역할이 아닌 구원자 역할을 맡깁니다. 사라가 이전의 보호자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요. 그레이스가 사라에게 왜 그렇게 이 아이를 신경쓰느냐고 하니 내가 저 입장에 되어본 적 있어서 그러는데 기분 더럽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데니에게 정확히 데니가 아니라 데니의 자궁을 미래가 두려워하는 거다. 빌어먹을 성모 마리아 역할은 내게 넘겨줄게 라고 말합니다. 빌어먹을 성모 마리아 역할이 지겹다는 듯이 말이죠. 이 장면들은 더 이상 여자를 그런 빌어먹을 역할로만 한정짓는 것이 지긋지긋하지 않냐고 감독이 관객들을 떠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예상과는 다르게 데니는 누군가의 어머니 역할이라는 한계점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희망, 구원자, 리더가 됩니다. 앞선 장면에서 감독의 텔레파시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반전이 아니었겠죠? 이 과정에서 더더욱 멋진 점은 더 이상 주인공의 구원자가 남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데니 주변의 여성 캐릭터들이 데니를 보호해주고 데니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성들끼리는 견제한다, 서로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날가 빠지고 고리타분한 누가 지어내는지는 몰라도 역겹기까지 한 선입견들까지 부숴버립니다. 오히려 여성 캐릭터들 사이에 끈끈한 연대감을 보여주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까지 느끼게 하죠. 영화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데니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겠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그레이스는 데니에게 영화를 보는 모든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넌 미래를 구하는 남자의 엄마 같은 역할이 아니라고 네가 바로 미래라고 그레이스는 자신의 구원자였던 데니를구해내죠 쌍방 구원자 미친 맛집 데니가 미래의 그레이스를 지켜줄 것을 다짐하면서 다크페이트는 끝이 납니다. 사라 코너가 누군가의 어머니여야 했기에 전사가 되었다면 데니는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 전사가 됩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던 나. 갑자기 미래에서 온모시기가날 죽이러 왔다고? 그리고 날 보호해줄 누군가도 왔다고? 허걱, 도망쳐, 죽여버려! 하는 과거의 스토리와 소재를 그대로 가져다 썼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 현재의 시선으로 멋지게 재해석했으니까요. 미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넌 인류의 미래야. 이 얼마나 벅찬 이야기인가요. 조금 씁쓸한 이야기도 같이 할까 합니다. 우먼인 헐리우드라는 영화에서 말하길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미디어의 80%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좋든 싫든 헐리우드는 미디어 매체의 유행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입니다. 헐리우드에서도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저지시키는 것이 대체 뭘까요? 여성 감독을 고용하지 않는 제작사들? 여성 배우들을 성적, 수동적 캐릭터로만 한정시키는 감독들? 아니면... 여성 소사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감독이 여성 중심 영화라고 밝힌 영화를 소비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관객들 언제까지 완벽한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길 기다릴 것인지 사람들에게 묻고 싶네요. 완벽 무결한 여성서사 작품이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신의 사자가 내려와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는 허무맹랑한 말만 믿고 종말을 기다리는 종교쟁이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국 미디어도 인간이 만드는 것인데 완벽함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있다 한들 처음부터 존재할 수는 없겠죠. 지금 나와있는 여성 주연 영화들조차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한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더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히어로 영화를 최초로 여성 감독에게 맡겼던 원더우먼이 있었기에 캡틴 마블을 여성 감독이 맡을 수 있었고 영화 델마 로이스가 있었기에 진나 데이비스 미디어 연구소가 있을 수 있었겠죠. 진나 데이비스 연구소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헐리우드 내성차별이 단순히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내용이 사람들의 생각을 만듭니다. 그 미디어의 내용은 자본에 의해 결정되고요. 뭐 자본 내가 돈이 존나 많아 내가 투자해주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성 영화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영화가 소비되지가 않으면 다음 영화에는 아무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스크린에 나왔으면 한다면 소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마초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영화였는데 이 시리즈를 여성 중심 서사로 바꾼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남팬들의 반발도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우리가 돈으로 혼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탕이던 스타워즈 시리즈가 여성 주연으로 바뀌고 존재이 됐는데 대체 왜안 보는지?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공주였던 분이 7,8편에선 장군님으로 나오시는데 왜안 보죠? 여성 서사 영화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 수 있고 그만큼 크게 흥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제발! 봐주세요! 스타워즈! 제발!